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야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오신 분들 모두 최고예요 최고 네 어, 어제 바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술이 많이 마셔가지고 영상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올릴 수도 있었지만 이 술기운에 영상 올리면 또 그에 대한 자세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어떤 걸로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은 여기 바로 위에 자기소개 영상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예 제가 이렇게 음 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감사평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제스처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염화 미소 또는 네, 음, 미소부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클릭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말고도 100가지 감사 표현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또 생각해 봤는데 감사 표현 말고도 제가 이렇게 어, 약간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제가 20kg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거, 걷기 운동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해서 20kg 뺐는지에 대해서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 기대되시죠 네 그것도 기,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어또 어,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형제여서 위에 형이 있어요 그래서 형에 대해서 관련된 에피소드 관련해서 또 올리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렇게 어, 영상 올리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감사일기는 매일마다 올릴 테니까 네. 감사 주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말이 좀 길었죠. 오늘 과연 감사 주제 과연 어떤 것일까요? 빠밤 빠밤 <웃음> 네, 오늘 감사 주제는 공부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공부의 이게 이 주제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것만 추려서 네, 뽑아 봤고요 뽑았던 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공부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가 없어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생공부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꾸준히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부를 할수 있는 학교가 있어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 공부여서 감사합니다. 일생을 바쳐 할수 있는 공부가 있어 감사합니다. 공부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감사 표현 네,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웃음> 네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그리고 또 모든 단어 표현들을 모두 다 감사 표현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소도 같이 하는 네 세상 만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쓰는 것 이유 중에도 하나이고요. 네, 네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 책이 나오면 은 만들어지면 은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네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실 네, 영어로 된 공부감사표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studying my mind I'm not old enough to start studying. Thank you I can find out what I don't know right away. Thank you. Thank you for meeting many people and studying life. Thank you for studying steadily. Thank you for school to study. Thank you for studying every day. Thank you for studying for my life. Thank you for doing well in my study. Thank you for the time you can study. Thank you so much. 네. 네 어떠셨나요? 네. 괜찮았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본어로 표현한 공부에 대한 10가지 감사 표현. 네. 제가 제일 자신있어 일본어 중에 하나구요. 네. 어, 이것도, 한 가지 또 영상 또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어, 어, 자기소개 영상도 만들어볼까도 생각 중이고, 또 영어로 된 자기소개 영상또 예, 만들어서 예, 국제적으로도 여마미소 <웃음> 네, 미소부자를 홍보할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글로벌로 놀아야 되지 않나요? <웃음> 네, 그러면 바로 일본어 표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 心の勉強を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勉強を始める年はな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知らないのは直接に探してみ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多くの人々を会って人生を勉強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毎日を勉強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勉強ができる学校があって 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常生活が勉強で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生をかけ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て感謝します 勉強で試験成績が良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勉強できる時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うでしょうか?いかがでしょうか? 네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도 표현한 10가지 공부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고요 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제스처도 취하고 미소도 지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어 그러니까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어, 감사 표현도 듣고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또 즐거운 마음을 얻으시면서 같이 몇 배의 효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책 쓰는 것 중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을 게 보면서 어이 녀석 나한테 비웃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웃음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서는 상대방을 비웃다 라는 의미에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조사해 보니까 15세기 때 비웃다 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웃다 라는 게어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선한 의도에서 뭐 이게 악의 없이 했었지만은 그 기록했던 사람이나 그당시의 배경에서 이것은 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안 좋게 어 예, 비웃다라고 이게 의미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무의식에 그 비웃다라는 게 많이 자리 잡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어져 게이쭉와 있는데요 근데 저는 꼭그 비웃다라는 그 의미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책에도 그 자세하게 아직 적혀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의미로 라고 의미 의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제미소보고아 웃기다 이 녀석 해주면 더 고맙고요 그리고 뭐 개그맨 되려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네 네. 저의 선한 의도를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도 오늘도 마무리 멘트하면서 애끔을 맺어야 되겠죠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음을 짓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염화에소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웃음> 네.